순이 오빠하는데 왜 도망가? 얘 겁내 했다. 순하지. 아 이제 도망가는데. 안녕 순이. 어? 오빠다. 오빠 다 엄마! 아빠 오빠 왔어요! 오빠 다 엄마! 아빠 오빠 왔어요! 아... 오빠! 아... 후... 아... 더운데? 아... 하지도 못 자고 왔어. 애기 왔어? 네. 아이고 고생했어. 아 오빠 왔어요. 아이고, 맨날... 생했어. 우리 대기. 아, 얘네구나. 아들. 아니. 아. 네. 하니? 아, <웃음> 아왜 이렇게 났어 쟤가 큰 애가 순이고 얘가 못지. 네, 못지랑? 얘가 못지. 멋지. 얘가 못지고 아. 얘가 순이. 여기 망고 있어. 음. 음. 음. 그랬어, 진나. 아, 체리가 여기 밑에 있네. 오빠 얘가 체리. 체리하고 음, 모찌하고 체리가. 닮았어. 순이. 어. 오빠 하는데 왜 도망가? 얘 겁내인다. <웃음> 애들 좀 만져. 만족... 얘들하고 어, 좀 친해져야지. 아... 얘가 순이 도망갔어. 순이 어디 갔어요? 안빡으로도 무서워서 도망갔어. <웃음> 어, 안녕. 뭐지? 멋지야 오빠야. 얘가 멋지고 오빠 얘가 체리. 체리, 체리야. <웃음> 막 발로 차네, 찰라 <웃음> 그러네. 맨 꼭대기가 망고. 망고. 누구세요 <웃음> 그런다야 망고야? <웃음> 누구세요? 신기한게 체리하고 모찌가 수컷이다. 음. 너 암컷인 컷 누군지도 몰랐지? 응. 이거 망고랑 모찌인 줄 알았어. <웃음> 망고가 암컷이야. 우린 처음에 다 얘네들 암컷인 줄 알았어. 얘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 이쁘게 생겼지. 리오. 로아 <웃음> 체리. 로아. 얘네 엄청 순네 근데 오라해도 안 오잖아 고양이 여기 앉아있으면 언제가 오지 않을까? 응 뭐? 여기에 자고 있어야겠 <웃음> 뭐야 무릎 왜그래? 아 까졌어 뭐하다가? 축구하다가 <웃음> <웃음> 아난또뭔 일하다가 까진 줄 알았네 축구들이 일이야 선임과의 관계 회선을 위해 <웃음> 아할수 밖에 없어 저기 김동우멜라님 이 영상 보실 지마. 응. 네, 제이 12m. 내가 본다고김동원 명장. 아하. 야 <웃음> 어, 뭐야? 뭐, 뭐라 그러는 거야? 앵앵 하는 거잖아. <웃음> 만져 달라고. 얘 뭐지? 망고가 아니고. 못지. 못지야. 오찌. 이리로 와 봐. 저리로 와 봐. 뭐지 오빠한테 한번 가봐. 와바, 오빠한테 가봐, 뭐지야? 애로 와봐. 애로 쟤 레규 많은데 겁도 많아. 응, 음, 우리 집이 고만 하나씩. 오직 아니고 쟤 누구야? 체. 체리. 체리. 체리 망고. 체리야. 세리 순이랑 제일 많이 친해져야 되는데 도망가 순이 순이 좀잘좀 살래 너 어디 있어? 안방에요 엄마한테 있어 엄마랑 같이 있을거야 엄마 순하지? 아이데 도망가는데 어 <웃음> 숨어 와, 만져줘봐, 자꾸 숨는다. 순이야, 아이고 한참 친해져야 되겠다. 순이야, 주루 주면 돼. 주루도 추루. 주고 밥도 아. 주고 우리 태규가 한번 씻겨주고 가야 되겠다. 오빠가 순이 씻겨주라. 아이 어떻게 씻겨, 야해 <웃음> 발톱도 깎아주고. 집 <웃음> 발톱도 못 깎는데. 순이야. 순이야, 아이고. 순이야. 근데 <웃음> 귀 봐봐 얘. 아이고. 안 쳐다봐 태규 순이야 본쪽안와 순이야 여기서 천천히 친해져 순이랑은 순이 긴장하지 <웃음> 순이야. 않게 순이야 <웃음> 데리고 나가 근럼잖아음 데리고 나가 보자 한번 태규가 안고 나가 음, 뭐라고 하라고요? 응 음, 안아가봐 이 위에서 안고 엉덩이를 받쳐주는되발라당 눕네 이게 싫었어 아. 아유 가기 싫어 지금 음. 아유아아유아유아유아유 아니 아유, 아꼬 아니 아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유아유 아니 아유, 아니 아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감기 걸려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콧물 났나? 콧물이 안 나고, 귀도 안 뜨고, 어, 약간 뜨겁다. 체리!